아, 그런 식으로. 네네. <웃음> 그거를 어디서 팔아요? 승민농장? <웃음> 아니, 이거 통일차가어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웃음> 바닥에 이렇게 스키 타듯이 이렇게 그냥 미끌려져 갑니다 아 그렇게 미끌려간다 네. 자전거를 갖고 나왔는데요 요게 농민이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요걸로 노동력 절감을 할수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건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요렇게 해서 자전거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런식으로 마크가 탁탁탁 찍힙니다 이렇게이런식으로 와,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데. <웃음> 자전거인데, 자전거. 네, 자전거로 만든 겁니다. 근데 삐죽삐죽한 게 이게 막, 무서워. <웃음> 자취심, 조심하십시오. 어, 삐죽삐죽해. <웃음> 네. 우와. 이걸로 뭐, 뭘 하시는 거예요? 감자, 이렇게 중앙에 비닐을 찢어주는 겁니다. 감자 중간에 이렇게 비닐을 찢으면서 이렇게 물도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할 때어 비닐을 통째로 다 벗기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요 감자가 양쪽에 있으면 비가 오면 이 구멍 사이로 밑으로는 물이 들어가는데 중간 간격 사이 여기에는 물이 잘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비료랑 태비랑 뭐 유황도 들어있고 그이 비닐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많은데 물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비분들을 그 녹여서 감자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홈 구멍이 났죠? 네. 예. 비가 오면 이게 눌러지면서 이렇게 중간에가 이렇게 오목해집니다. 음. 그럼 비가 오면 요 구멍 사이로 물도 많이 들어가겠죠? 음.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수분 그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한 거죠 네. 아, 여기서부터 그렇구나. 땡기면 이렇게 톡톡톡 뜯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비닐을 당겨 버리면 쫙쫙쫙쫙 그냥 그대로 반층씩 쫙 갈라지겠죠 그러면 뭐 요즘 일, 일선도 많이 부족한데 남자든 여자든 다 비닐도 같이 벗길 수 있고 힘도 덜 들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리 음. 비닐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팔아요? 승민 농장? <웃음> <웃음> 집에서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자전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위에가 위에 지금 네. 한쪽은 뒤로 짧아요? 짧아요? 이렇게 어, 똑같이 짧아버리면 일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자전거는 여기 있지만 바깥쪽에서 이렇게 아 바깥쪽에서 네. 잡기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아. 짧으면 요렇게 가야 되는데. 어몸 가야. 예, 기니까 여기서 자고 그냥 그대로 밀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죠. 아. 요렇게. 네, 거기 잡는 게 아니고. 이쪽을, 이쪽을 잡고. 네 예, 여기를 잡고. 요게 이쪽을 딱 잡아 잡고.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잘라도. 높게 잡으면 팔이 아프겠죠? 이걸 예, 잡아서 혁대, 아, 혁대. 배꼽 배꼽 있는 자리에 여기가 예. 놓고. 여기 그냥 그대로 밀면 됩니다. 그대로. 아, 요렇게 밀면 되는 거구나. 예. <웃음> 와, 대박. 이러면 이제 비닐과 갖... 폼이 생겨가지고 네. 잡아 당기면 그냥 나중에 수확할 때 끝에서 잡고 한쪽 편만 착착착착 당기면 그냥 반탁 갈라집니다 이야 <웃음> 일손을 확 덜어주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국을 <웃음> 통일하기 위해서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아 이거 쬐보 쬐보 그러더만 네 예, 여기 쬐입니다 쬐보 뭘 쬐요? 기는 비닐을 쬐다고 쬐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양파, 마늘 그 다음 에 이제 감자 수확할 때 이제 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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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싱겨져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잽을 어, 어디에 집어넣어요? 제일 중앙에 네개네개 사이 중앙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물이 별로 안 들어가 있죠? 네 여기 이제 찢어주게 되면은 여기 마른 땅에도 이 사이로 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 사이로? 네, 바깥쪽 두 골은 뿌리가 이제 놀골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있는 바깥쪽에 고랑이 있는 물을 빨지만 여기 두 포기, 여기 두 포기는 이제 그 물이 잘안 안 들어가거든요, 땅 속에. 어. 이렇게 한번 찢어주시게 되면은 물 관리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어. 앞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비닐 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비닐이 위로 올라가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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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전거 바퀴를 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크가 탁탁탁 찍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신기하네요. <웃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요즘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사람도 없을 때 먼저 미리 선 작업을 해놓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어제 태풍이 지나고 이제 내일 배추를 심을 거거든요. 네. 이제 심기 전에 정확한 간격을 맞춰서 심기 위해서 이렇게 마크로 찍는 겁니다. 45cm 간격을 이렇게 십자로 딱 만들면 45cm 간격이 되거든요. 찍어만 놓으면 배추 모종 놓는 사람은 배추만 모종만 떨어뜨려주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 간격, 여기 구멍 표시된 자리에다가 배추만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일 능률 자체가 빠릅니다. 작대기 뭐몇 센치짜리 갖고 다니면서 그것한 손에는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모종 심어야 되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버립니다. 그냥 자기들 눈대중으로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 놓으면 햇빛을 볼수 있게끔 지그재그로 햇빛이 통과돼서 이제 서로 성장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간격을 정확하게 찍어주게 되면 일 능률이 훨씬 빠릅니다. 배추 심을 곳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신기하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나사, 나사,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요게 돌아가면서 땅에다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네.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생각하셨어요? 나뭇가지라든지 뭐 줄로 하는 걸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생각해낸게 이런, 이거 얼마예요? 하는거 아닌데? <웃음> <웃음> 뭐 자전거 한대만원 정도 주면 사갈 걸다만 원. 볼까? 만 원이면 될수 있어. 만 원이면. <웃음>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Here we go!